2021년 1월 8일 오늘의 일기. 오늘은 음, 한 해가 일단 지나가고 8일이 지났고 그리고, 그리고 이제 미인으로 뮤뱅 촬영도 하고 음, 뮤뱅 촬영도 했다. 그리고 뭐 이제, 팬사인회도 하고. 그래가지고, 이제, 한 해가 지나나면첫 번째, 이제, 음방을 해봤는데, 음, 뮤직뱅크에서 랩민 한 거는, 음, 처음이었지만, 이제, 다른 데서 많이 했으니까, 되게, 뭐지, 편하게? 그했는데 이제, 그래도 생방송이니까, 살짝은, 음, 뭔가 그래서 조금 긴장감 있게 했던 것 같다. 그리고 뭔가 한 해가 지나고 처음 있는 그런 음방이어서 그런지 뭔가 좀더 새로운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다. 그리고 또 요즘 음그 날씨가 또 너무 추워져가지고 뭐 왔다 갔다 할때 롱패딩이 없으면 없을 정도로 좀 너무 추운 게, 진짜, 말, 조금, 아무리, 어, 좀, 추위를 안 타는, 안 탄다고, 안 타는 편은 아니지만, 아무리 얼음왕자 타이틀이라고 해도, 어, 요즘엔 너무 진짜 추운 것 같다. 그래서, 음, 뭐, 또 오늘, 팬사인회도 했는데, 어, 정말 많은 분들이 또한 해가 지나고 또, 막 그런 응원이나, 그런 것들 많이 해주셔가지고, 정말 힘이 났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다. 진짜, 재밌었고, 그리고 또, 음방도 재밌었고, 어, 되게 춥지만, 오늘도 재밌었던 하루였던 것 같다. 그리고 이제, 음, 활동이, 이제, 음, 그, 포도대원 활동이 이제 별로 안 남았는데, 그때까지, 어쨌든 마무리는 진짜 잘 끝내야 하니까. 한, 음, 마지막 무대는 진짜 정말 최선을 다하고, 그리고 또, 멤버들끼리도 이제 마지막 무대 잘 마무리하자, 그렇게. 얘기도 많이 해가지고 한번 프으로또 화이팅해서 오도네이원 활동 잘 끝내겠다 안녕 오늘의 일기 끝